그럼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를 살펴봅시다. 오늘은 사회적 가치 측정 개념, 사회적 가치 분석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 측정의 개념과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으며 사회적 가치 측정 방법을 설명할 수 있고 사회적 가치 성과 관리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학습을 시작해볼까요? 스셜 벤처가 추구하고 달성해야 할 성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제적 성과이고 하나는 사회적 성과입니다. 이두 가지 성과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경제적 성과의 경우 재무적인 결과로 명쾌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객관적으로 수치화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회적 성과는 화폐 가치로 쉽게 환산하기 어렵죠. 따라서 객관적 측정도 쉽지 않습니다. 이유는 사회적 성과는 사회적 가치나 무형 가치, 그리고 직접 수익을 넘어선 사회적 파급 효과가 혼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소셜벤처에게 사회적 가치의 측정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소셜벤처는 일반 벤처기업에 비해 성공을 측정하는 데 훨씬 어려움을 겪습니다. 더군다나 전통적인 비영리 조직이나 과거 사회적 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그들의 영향에 대해 순전히 질적인 측면만을 강조했었습니다. 이는 해당 조직의 영향이나 유효성을 수량화할 수도 없고 기업의 유효성이나 영향을 비교할 수도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소셜벤처의 경우 과거 비영리 조직에 적용되었던 부정확한 측정이 크게 이득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 조직의 건전성, 미션 수행의 효율성 및 전반적인 조직의 효과성을 측정함에 있어 가능한 정확한 것이 소셜벤처 기업에게 이익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셜벤처 기업가가 사용할 수 있는 측정 도구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회적 가치의 측정은 책임성, 평가, 결과, 그리고 효과성이라는 네 가지 개념으로 구성되는데요. 먼저 책임성은 기업가의 암시적 또는 명시적인 사회적 책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소셜벤처 창업가가 소셜미션을 제시하고 이 사업을 위한 기업을 설립한 후 후원자들이 미션에 공감하여 후원을 제공한다면 기업가는 미션에서 약속한 임무를 다할 또는 임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 소셜벤처는 그들의 활동을 평가하여 이해관계자들에게 객관적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여주어야 하는데 평가의 대상은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마케팅 및 재무적 성취 또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정량화한 수치와 만족도, 평판 등 정성적인 부분까지 포함합니다. 따라서 평가를 특별하다기보다는 일상적인 활동으로 인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바른 평가를 위한 기본적인 기준은 유용성, 실행가능성, 타당성 및 정확성이라는 네 가지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이며 한마디로 평가는 유용하고 비용 효율이 높고 적합한 항목을 정확하게 측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평가는 무엇을 측정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비영리 및 공공부문에서는 프로젝트를 위해 조성된 자금 투입,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수와 같은 활동, 매달 제공하는 서비스의 산출량을 측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사업계획 실행 전개 과정과의 연관성에 기반하여 투입, 활동, 산출을 살펴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소셜벤처의 경우 최종 목표는 분명히 사회적 가치입니다. 이는 활동의 결과 및 이러한 결과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합한 방식으로 바람직한 결과와 영향을 이루어내는 조직은 효과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직하다는 것과 적합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효과성은 명확하기보다는 애매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효과적이라는 것은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어떤 일을 할때 쓸데없는 일은 제외하고 꼭 해야만 하는 것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니까요. 요약하면 소셜벤처는 소셜미션을 적절하게 실현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들이 이루어낸 결과 또는 영향을 측정하는 평가에 대해 동의하고 투자합니다. 그리고 평가는 고객, 후원자, 이해관계자 및 일반 대중들에게 소셜벤처의 유효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럼 잠시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사례들을 함께 살펴볼까요? 농업은 국가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농가들이 소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파머스페이스가 나섰습니다. 파머스페이스는 소외된 농가들과 함께 유통업에 진출하여 사회적 가치의 성장 잠재력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파머스페이스는 농가를 발굴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취향농가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또 건강한 방식으로 재배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검증과정을 거칩니다. 이렇게 발굴한 농가에서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농산물을 구매하여 유통마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영양면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규격미달이나 작은 흠집으로 폐기처분되거나 헐값으로 팔리던 과일을 적정한 가격으로 구매하여 농가에 추가적인 소득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농가의 소득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적 가치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더블 바텀 라인이란 영리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평가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전통적인 주주 관점에서 영리기업의 성과는 재무적 이윤으로 평가됩니다. 재무적 이윤은 재무제표의 맨 아래 칸에 위치하기 때문에 바텀 라인이라 불리죠. 그러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기 시작하고, 기업에 대한 관점이 주주 관점에서 이해관계자 관점으로 변화되면서, 재무적 가치 이외에 사회적 가치가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바텀 라인이 생긴 것입니다. 즉, 재무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기업의 속성을 정확하게 묘사한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현재 글로벌 영리기업은 물론 UN과 같은 국제기구, 록펠러 재단과 같은 영미권의 주류 사회적 투자기관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투자 전문기업 아큐먼 펀드는 사회적 투자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말라리아 예방을 위해 저소득층에게 모기장을 무료로 배포하는 자선단체에 3억 원을 기부했을 때와 모기장을 직접 제조해 저소득층에게 판매하는 사회적 기업인 A2G 텍스타일에 동일하게 3억 원 투자했을 때의 성과를 비교한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먼저 자선단체가 저소득층에게 모기장을 무료로 나눠주자 받은 사람들은 공짜로 얻은 것이라 처음에는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곧 소중하게 사용하지 않는 바람에 모기장은 금세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모기장을 배포하는 사람들도 오지 마을까지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했죠. 이에 반해 사회적 기업 A2G 텍스타일은 투자받은 3억 원으로 모기장을 생산해 저소득층에게 판매했는데요. 제품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했기 때문에 더 질긴 모기장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한 품질 혁신의 노력으로 기존 모기장보다 내구성이 훨씬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었고 이를 구입한 사람들도 모기장을 소중하게 사용했습니다 또한 소매상들은 판매 지역을 확대해 수익을 높이고자 오지 마을까지 들어가 모기장을 판매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보듯 사회적 기업은 적은 비용으로도 말라리아의 발병률을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자선단체, 즉 비영리조직에 비해 혁신이 가능하고 시장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어 새로운 방법으로 사회문제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은 보다 적은 비용으로도 사회문제에 대한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낼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사회적 가치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기법으로 사회적 투자 수익률 분석, SROI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SROI는 사회적 기업들의 경제적, 사회적 역량을 수량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개발되었는데요. 사회적 벤처의 혜택을 기업 가치와 사회적 목적 가치로 분류하고 이 둘을 합하여 혼합된 가치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SROI를 활용하여 사회적 목적을 어떻게 수치화할 수 있는지 함께 사례를 보겠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이민 초기, 방황의 시기를 겪는 청소년들의 범죄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이 방황하지 않고 긍정적인 삶을 살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벨트라인 유스센터가 설립되었는데요. 벨트라인 유스센터는 그들의 가족을 지역사회와 연결시키는 가교 역할을 하고 문화적 경험 차이를 이유로 소외되는 청소년들에게 사회적 보살핌과 교육기회, 여가활동의 기회,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 등을 제공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벨트라인 뉴스센터가 사회적 목표 가치를 잘 달성하고 있는지 SROI를 통해 측정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경찰의 조사가 필요한 불량한 행동을 한 청소년이 월 평균 50명 감소하였고, 경찰의 조사와 사법부의 심판이 필요한 청소년 범죄자가 매년 15명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보호소에 수감되어 보호관찰이 필요한 청소년 범죄자가 8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 청소년들이 방황하지 않고 긍정적인 삶을 살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벨트라인 유스센터의 사회적 가치의 성과가 SROI를 통해 증명된 것입니다. 소셜벤처의 사회적 가치측정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표준화된 방법론으로는 정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가치 추구에 대한 공감 속에서 다양한 조직들이 그들의 시각으로 가치 측정을 위한 기준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죠. 국내에서도 그러한 사례가 있는데요. 소셜벤처 경진대회, 즉 SVCA의 기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소셜벤처 경진대회에서는 사회적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한 SROI 분석을 크게 5단계로 규정하고 사업계획서 제출자들에게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투입으로 나타나게 될 산출 결과에 대해 정의하는 것으로 소셜벤처의 사업으로 나타나게 될 변화를 기술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즉, 투입과 활동 그리고 산출을 기술해야 합니다. 2단계에서는 나타나게 될 산출 결과를 화폐로 환산했을 액수를 나타내면 됩니다. 이는 인건비, 물가, 그리고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작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3단계는 사업을 지속하면서 나타나게 될 산출 결과를 연도별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소셜벤처의 사업이 점차 본격화되면서 수혜자가 늘어나고 프로젝트가 늘어나게 되면서 초기보다 더 많은 종류의 산출물들이 생기고 금액도 커지게 되는데, 소셜벤처 경진대회는 이러한 흐름에 대해 제안하고 있습니다. 다음 4단계는 산출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성과와 그로 인해 나타나게 될 사회적 영향력에 대해 제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단계에서는 이러한 측정을 가능하게 하는 이론적 배경과 사전의 필요 과정에 대한 출처를 밝힐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을 확인하며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봅시다.